지금은 살고 있지 않지만 20살까지는 경기도 화성에서 살았어 때는 바야흐로 내가 11살이었던 1990년의 여름 방학이었지 갑자기 할머니가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하셔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하시던 터라 방학 때 엄마 아빠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며 할머니를 간호 중이었거든 그날은 나랑 썩 친하지 않은 여섯 살 많은 언니랑 둘이 집에 있었어. 언니는 방에서 TV를 봤고 난 바깥 마루에서 다리에 생긴 상처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그때 자가용을 타고서 어떤 아저씨가 대문 앞으로 오더라고 그리고 차에서 내리더니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와서 내 옆에 앉더라? 근데 그 아저씨는 우리 집 돼지 사료를 배달해주는 아저씨였어. 우리 집이 그 당시 돼지 농장을 조금 크게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자주 얼굴을 보던 터라 딱히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지. 그 아저씨는 자기가 약을 먹어야 하니 나에게 물을 가져다 달래서 물을 한컵 가져다 드렸어. 그리고는 참외 한 개를 달라고 하셔서 참외를 한개 드렸지. 내가 깎아드릴게요. 하면서 칼을 가지러 들어가니까 아저씨가 날 잡으면서 괜찮아. 아저씨 차 안에 칼 있어. 이러더라고. 근데 아저씨는 항상 사료 때문에 큰 트럭을 타고 왔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자가용이었어. 그때부터 좀 무섭더라고 왜 칼이 차에 있지? 하면서 말이야 그리고 아저씨는 나에게 질문을 하더라고 아빠는 어디 있냐? 엄마는 어디 있냐? 지금 집엔 누가 있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길래 난 어린 마음에 별 의심 없이 고지고대로 대답해드렸지 그리고 아저씨가 말하는 거야. 아저씨가 저산두 번째 고개에서 아저씨 친구를 만나기로 했거든? 근데 아저씨는 저산 지리를 잘 몰라. 그래서 네가 좀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왜요? 저기로 그냥 쭉 가시면 되는데요? 저도 산에 잘안 가봐서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말하니 그 아저씨가 글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 같이 가자는 거야. 그때부터 진짜 무섭더라고. 근데 우리 동네에 내 또래 남자애들이 몇명 살았거든?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저씨한테 말했지. 아저씨 우리 동네에 남자애들 많아요. 저쪽으로 조금만 가면 저희 반 남자애들 집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랑 가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 미친 인간이 내 손을 질질질 끌고 대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야. 난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놈이 내 입을 막고 자기 자가용 있는 데까지 날 끌고 갔어. 너무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눈물이 펑펑 흘러내렸지 그때 정말 다행히도 은인이 나타났어 옆집 아줌마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지은아 너 거기서 뭐하니? 어디 가니? 이렇게 말하니 그 자식이 아주머니를 보고선 내 손을 놓고 자가용을 타고서 사라지더라고 나 놀면서 집으로 들어와서 얼른 대문 잠그고 방문도 잠그려는데 우리 집 대문이 엄청 낮지는 않은데 성인 남자 얼굴 정도까지 온단 말이야? 근데 언제 다시 돌아온 건지 거기에 얼굴을 내밀고 나를 쳐다보면서 손짓으로 오라고 계속 흔들더라 그놈이 아마 숨어 있다가 옆집 아주머니가 집에 들어가신 걸 확인하고 다시 우리 집으로 온 거였을 거야. 깜짝 놀라서 바로 문을 다 잠그고 언니한테로 가서 자초지종 말했더니 방문을 잠그고 둘이 방 모퉁이에 꼭 안고선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 그 당시엔 무슨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해서 경찰에 신고도 안 했지. 지금처럼 그렇게 심각한 일이라는 인식도 없었고 어쨌든 옆집 아주머니가 우리 엄마 아빠에게 연락해주셔서 아빠는 할머니 간호를 계속 하셔야 해서 병원에 남아있고 엄마는 집에 나랑 같이 있었어 그래서 아빠는 이 얘기를 자세히 못 들었거든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서 온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어쩌다 보니 이 얘기가 나왔는데 아빠가 한참을 듣더니 하는 말이 그 사료 납품하는 애 쌍둥이였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난 항상 납품하는 아저씨 한 명만 봐서 잘 몰랐는데 내가 집에서 자고 있거나 어디 놀러 갔을 때 가끔씩 쌍둥이 둘이서 납품을 하러 왔었나봐. 그래서 내가 못본 거고. 그때 그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집에 어린 여자애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 부모님이 집을 비우실 때까지 계획적으로 노리고 있던 거였겠지. 그말 듣고 난 무서워서 엄마 품에 안겨서 또 울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식구들은 엄청 화나서 납품 거래처를 다른 곳으로 바꿨지. 한동안은 공포에 떨며 살아야 했지만 다행히 그 이후로 날 찾아오지는 않더라고. 지금은 이사해서 그 사람들을 만날 일은 없지만 그때 내가 딱히 큰 피해를 입은 게 없어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놈을 못 잡은 것이 지금까지도 엄청 후회되고 혹시나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길까 봐 엄청 겁나고 무섭고 그래 그 아줌마만 아니었어도 아깝네